1990년 5월 6일 불가사의 한 엔티티의 존재를 확인한 연구원들은 행론과 프트룸의 연결지점인 입구를 막기 위해 방벽을 설치해 연결을 단절시켰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재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1990년 5월 25일 공세되었던 방벽은 다시 개방됩니다. Yeah, we're just assembling now. Well, if they're all routed through term four, the ladies will d r o p t 네, 네, 맞인 탐사 로봇을 이용한 조사는 어두운 폭도를 지나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번 탐사에서 발견되었던 지역인 14T 구역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에 A팀은 14T 구역의 구멍을 막고 14C 구역의 탐사를 위해 길을 만드는데 마크블룸 렌돌타치, 그리고 카메라를든 마빈 리로 구성된 비팀은 폴팅 c 구역에 초기 배치되어 정밀한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엔티티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선두인 마크볼룸은 지급받은 샷건을 들고 조심스럽게 탐사를 진행하는데. o u don't want to be on the other end of any gun b yeah, a 예, r i 14C. 복도를 어느 정도 걸어나가자 바닥과 벽의 재질이 달라진 또 다른 구조의 백놈이 나타났고 이곳에서 세 명은 사람이 남긴 듯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우전을 듣고 돌아가던 B 팀은 well, If we do get b s o n o u see what the <웃음> Oh my god! 알수없는 검은 엔티티에게 습격당한 마크 블룸은 총을 빼앗기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p d r Marvin? Y yes, yes, it's me. Is it, is it really you? Yeah, it's me. It's me. How? It's been months. We thought you... I know. I know. That, that's, what, that's what they did. They, they took my life from you, Marv. Everyone thinks I'm fucking dead. My own... My wife and children think I'm dead. Can you please put down the gun? Marvin, just... Just tell me. Did they hold a funeral? Yes. this is Team A. Do you read? Yes, A team, this is Mark. I read you. Mark, don't. What are you doing? We need immediate archery at room 14C. My team and I are being held at gunpoint by a hostile. I repeat, stop. s o s i n t s h o o t i n Stop s h o t i Stop o o t Stop s o n t s h o o t i n Stop h o t i n g s o p s h o o t i n o o t i n g s o p s o o t i n g s t o o t i n g s o p s h o t n t o p s h o t i n o p s d o t i n g Stop s h o t n g o p h o t n o p o t i n g s o p o t i n g o o t i n g s o o t n t o o n t o o n t o i n g t h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다 엔티티는 다름 아닌 백롬에 투입되었던 연구원 중 하나로 보이며 마크 블룸의 무리한 지원 요청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어 결국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터펜치라고 불린 연구원은 1990년 2월 29일 백롬 처사를 위해 투입되었던 4명 중 하나로 보이며 노클립 현상을 겪고 1990년 5월 8일 시간 이동을 하면서 백롬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에이스링크는 살아 돌아온 피터펜치를 어떤 연유로 인해 백룸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후 에이스링크는 연구원 피터펜치의 실종을 감추기 위해 신원이 불분명한 브레탄 시체를 포도밭에 유기하고 사망한 것으로 위장시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